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요 다른 여자한테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나고 좀 화가 날 때가 있죠. 이런 마음이 드는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잘못된 게 맞는 건지 내 친구에게 잘해주는 남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친구가 요내 친구에게 잘해주는 행동을 잘못된 거라고 단정짓기는 약간 무리수가 분명 히 있겠죠. 남자친구의 그 친절 행동에 대해서 내가 약간의 서운함이나 불편함을 내색했는데 나도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친구들이니까 네 남자친구가 이 정도로 자상한 남자라는 거 보여주면 네 친구들도 너 부러워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그러는 거야 나도 사실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어 이런 남자친구의 변명을 들어보면 사실 나도 딱히 할 말이 없어지죠 내가 괜히 속 좁은 여자로 보인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선 남자친구의 말이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뭔가 불편한 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저는 한 80-90%는요 남자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8, 90%를 제외한 10에서 20%는 요 여자가 너무 자존감이 약해서 남자가 정말로 여자를 위해서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해석해서 그럴 수 있는 경우니까요 본인이 그런 성향인지 아닌지는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제외한 그 8, 90%의 남자들 중에 또 절반은요 바람기가 있어서 거나요 내 친구에게 자기 자신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내 친구의 외모가 좀 괜찮다면 더더욱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좀 서운할 수밖에 없는 가장 문제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물론 이때 여성분들이 인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내 친구의 외모가 생각보다 많이 예쁘지도 않아요 누가 봐도 예쁘지 않은 그런 외모라면 아마 남자친구가 하는 그 친절은요 남자친구가 착해서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걸 하나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절반은요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한 행동인 건 맞는데 내 마음속에 말로는 표현 못한 뭔가 찜찜함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겠죠 나 몰래 내 친구하고 카톡을 한다든지 내 친구하고 따로 만남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 친구하고 연락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요 누가 봐도 바람기 있는 남자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패스할 거고요 이 정도의 과한 행동은 아니지만 내 친구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으로 친절을 베풀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겠죠 나는 분명히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남자친구가 내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뭔가 좀 불편한 기운이 든다든가 서운한 마음이 들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화가 난다면 남자친구가 그럴듯하게 변명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남자친구가 그동안에 나에게 했던 행동들이나 태도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남친이 지금 친구에게 하는 그 행동에 의도는 불순한 게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그동안 남친이 나를 대하면서 소홀했던 것을 마음이 먼저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나를 위해서 내 친구에게 친절을 베푼다 하더라도요 그 친구에게 베푸는 친절에는요 나와는 다르게 분명히 넘지 말아야 될 상식적인 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선을 기준으로요 평상시에 남친이 나에게 그 선보다 더 잘해줬던 경우라면 우리는 그 남자친구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 나에게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갑자기 내 친구들에게 잘하고 있는다든지 혹은 평소에 나한테 베푸는 친절만큼 그것과 동일하게 내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다면 그건 여자 입장에서 남친의 의도를 믿을 수 없는 게 정상일 수 있겠죠 남친이 말한 변명처럼 요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남친은 요 되게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요 미리 여자친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은 요 사실은 추파를 던진 것 뿐이고요. 그 변명은 부차한 변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잘하는 남자친구를 꼬투리 잡아서 싸우고 헤어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내가 과한 건지 아니면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는 구분해 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또내 남자친구가 과하게 내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삐지거나 화내는 것보다는 나는 여자다 보니까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다 보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내가 좀 서운해질 때가 있더라 이런 내 마음을 나를 사랑해 주는 네가 알고 있으면 내가 좀더 많은 배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니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럼 나도 네가 더 고마워질 것 같고 많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먼저 말을 건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그에게 내 의사를 전달해서 그가 신경을 쓸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될 거고요. 만약에 내 의사를 들었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그때는요, 나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말했던 남자친구의 변명에 대해서 우리가 신빙성 체크를 정확히 할수 있겠죠. 남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남자분들은 요 자신이 그렇게 한 행동이 매너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들에게도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의도가 분명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내 여자친구가 내 친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서운함과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면 주객이 전도된 거겠죠 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한 행동인데 오히려 여자친구가 서운해하고 질투심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평상시에 내가 더 여자친구에게 신경을 쓰면 여자친구가 아마 그런 오해를 하지 않지 않을까요? 만약에 평소에 내 여자친구에게 정말 잘하고 있는 남자였다면요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내 남자가 내 친구들에게 저렇게 하는 행동은 별거 아니야 왜냐면 나한텐 엄청 잘하거든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죠 또 가끔 내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나에게 연락을 해오거나 부탁을 해올 때가 있다면요 우선적으로 사실 여자친구에게 먼저 알려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 조금 많이 화렴치한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친을 앞에 두고 추파를 던지는 남자를 보면요 그 친구들은 요그 남자를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을 지키시면서 친절을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